함께 술을 마시고 아내의 술 주정을 심한 폭행으로 말리는 경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없으므로 재해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울산지법 2019 가합 148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부엌에 간 피보험자 씨가 과도로 자신의 목 주위를 겨누었고 원고가 과도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C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두세 차례 때리면서 씨를 폭행하기 시작한 사실 C가 원고가 자신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는 것에 대해 해명한다면서 하 하의를 모두 벗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맨발로 현관문 쪽으로 뛰어나갔고 원고는 이를 막기 위해 시의 머리채를 잡아 집안으로 밀쳐 시의 머리가 거푸집에 부딪힌 사실 원고는 현관문을 막고 발로 시의 가슴 부위를 수해 차례 차고 시의 등을 밀어 넘어뜨리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시는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현관을 등지고 씨를 막으며 수에 때렸으며 그 과정에서 넘어진 씨가 원고의 다리를 잡고 일어나려고 하여 발로 가슴을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사실 이로 인해 문턱 부위에 머리를 부딪힌 씨가 의식이 없는 것처럼 숨을 헐떡거리자 원고는 바로 일기의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씨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